시공사 측은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년, 매번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터라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 측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700여 채에 대해 갭투자를 했다가 깡통 전세가 속출해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시공사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매입한 뒤 분양이 안된 건물들이 쌓였을 뿐 갭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주민 50여 명은 이달 초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크게 꺾인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대출 자산유동하기업 화움을 부도 처리하면서 발생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만큼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강원도가 지난달 말까지 지구 비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지자체가 참여한 pf 사업도 믿을 수 없다는 사례가 된 것이다. 부동산 호황의 기대 아파트 수주를 늘리면서 남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서가 시장 침체기의 보메함으로 돌아오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 부동생발 PF 부실 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PF 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금융권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고증 여파로 40여 곳의 건설사가 일제히 문을 닫은 줄도산 사태가 재연되는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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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건설사 20곳의 pf 도진 규모는 18조 원으로 2018년 말보다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pf 도진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2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곧 내려오다 2020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기와 함께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f 대출 잔액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